엄마가 봤을 때눈 맞춤 변화는 한 3개월 사이 눈 맞춤 변화는 좀 어떻게 요 3개월 사이 눈 맞춤 변화는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많이 길어졌어요 네. 자기가 원할 때눈 맞춤이랑 놀면서눈 네. 맞춤이랑 네. 이게 그전에는 자기가 원할 때눈 맞춤이 되게 짧았거든요 네. 자기가 원할 때눈 맞춤도 되게 길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 네. 제가 아이스크림을 네. 먹고 싶은데 네. 네. 아이스크림을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냉장고 앞에 네. 있었어요 네. 이걸 열면 내 아이스크림이 네. 있는데 네. 네. 꺼내 먹으면 뭐라 할것같으니까일지를 음. 못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음, 근데 그때 네. 눈맞춤이 되게 길어요. 그니까, 그 뭐야, 그, 통, 일반적으로도 사람 봤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네. 시선적인 눈맞춤이 길어졌을 네. 때. 그전에는 막 이렇게 흘려가면서 음. 봤다면, 그렇지, 요즘은 그렇지, 이렇게 하나. 멈춰요.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딱 멈춰요. 그렇지. 엄마가 아. 지금 정확한 표현 하는 거예요. 얘가. 어? 그 3개월 전에는 나때 나한테 눈을 너무 시선이 머물지 않았다고 엄마 말대로 흘러만간다. 지금 나하고 눈 맞춤을 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보고도 나하고 눈 맞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눈 시선 처리를 하고 그런지 아는 사람하고 나고가 있을 때 시선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선처리가 길어지면서 침을 어? 쭉 보잖아요. 길어지면서 아이가 이제 사람하고 사무자을 보는 거죠. 안 보는 척하면서 살로 눈치를 본다고 이제 눈 애가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처리가 많이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용반응 이름 불렀을 때 반응은 좀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지... 안 보일 때 진화야 부르면 좋와요 네. 와서 지, 이제처럼 가면서 슬쩍 한번 눈 마주치면 쓱 안봐요 음, 그러면서 런도 자기 이름을 음,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거죠 음, 음, 근데 음. 어디 밖에 나가서도 멀리서 보면 그전 같으면 지야지나야 불러도 안와요 음, 내가 직접 가서 내려와 하울 음, 불러야만 왔는데 음, 음. 요즘은 그냥 그런게 없어졌어요 멀리서도, 진호야, 와야지! 네. 왓고, 그렇지,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웃음> 와야지 하면 이렇게 눈을 보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듣고는 있고, <웃음>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그전에도 뭐. 움직이지도 않던 것이, 멍의 움직이는 거죠. 진호야, 여기 와야지. 이제 그렇지, 집에 그렇지. 가야 돼. 그러면 벌써 와요. 그렇죠. 이데 얘가 이제 청각적인 처리도 <웃음> <대부분 웃음> <가야> 되는 <되고>, 거예요. <웃음>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른 때보다 사람하고 <웃음> 얘기하면 사람 이야기를 듣는 느낌도 <웃음> 있을, 네. <웃음> 있을 거예요. 내 얘기하는 대로 얘네들이 주변 자궁하고 구별이 안 되는, 청각 상태에서 지금 주변, 주변 자궁하고 사람 소리가 구별이 안된 상태에서 사람 소리가 구별되는된상태예 음 구별 그러니까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계속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네?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네? 그 다음에 자바로 상태가. 얘가 울 때, 언어를 많이 나 음. 그치. 네, 자바로가 치료 받기 네, 네, 네, 전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어제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누가 어느 정도 자바로는 되게 많이 나다고선생님이 네. 네. 네. 네. 얘가 너무 레를 너무 뭐 그래서 네. 네. 네. 너무 어려운데 네. 한번울게 되면 얘가 몇 시간씩 네. 이렇게 네. 아침에 네. 안 좋은 게 너무 좋은 기분 음. 그래서 야, 어제 어떻게 하면 얘 네. 조금 맞춰 가겠냐? 음. 그러니까 조금 조공시키고 음. 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래서 그거 가지고 어제 막몇 시간 상담을 했는데 음. 그 선생님 진우같은게그 수용 언어도 많이 좋아졌지만 음. 이제처럼 모방 언어도 이제 길어지는 거잖아. 음, 네, 그 그러니까 전에는 뭐 주세요 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음. 이제는 진호야 뭐뭐 주세요 해야지 아니 진호야 뭐뭐 주세요 해야지까지 나도 봤잖아 이 길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 되게 선생님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자발어 다운으로 치면서 이거 집에서도 엄마 엄마 엄마를 부르고 친구들 어, 네 서울 말이 네, 네, 네, 네, 네. 너무 놀랐어요. 저하가도울 뻔했어요. 정말올 뻔했어요. 얘가 방구를 끼면 제가 계속 방구쟁이, 꼬치도 네. 그러니까 방구쟁이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나봐요, 네.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방구를 이렇게 힘줄게딱 껴요. 네.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앉아서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자기가 나를 방구쟁이 네. 이래요. 그래서 <웃음> 제가 꼬치노 방구쟁이 방구 깼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웃음>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 네. 그게 기분 좋았나봐요. 이랬더니, 네. 어, 서울, 네. 거기 앉았다가 방울을 이렇게 딱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네. 좋겠어요. 네. <웃음> 방구쟁이 하는데 제가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엄마, 아이고, 어.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 얘가 정말 날 부르나? 막 네. 이러면서, 진우야 뭐라고? 이러면서, 엄마, 방구쟁이. 어, 어, 오케이, 이거 하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어, 진우 방구꼈어 방구쟁이. 또, 또 기분 막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 이게 얘가. 정말 이게, 맞아, 제가 원운했을 거예요. 얘입래서 네. 언제 엄마가 오와. 나. 아거아 처음 그렇게 해서 세번 부르는 걸 듣고, 어. 너무 기분 좋고 그래요. 그렇지. 이게 네. 지금 3개월 전에는 술이 뭐냐면은, 술이 술이 뭐냐면은 술이 부분적으로 반양어만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양어는 네. 뭐냐면은, 에이. 아이가 사회성 발달은 잘안 됐는데, 어. 언어 치료에서 이렇게 되게 좀, 아, 그렇지. 자극주니까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내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엄마,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시각상태나 청각상태가 되니까, 이제 언어를 갖다가, 응? 반영한 거 아니라 자발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살살 쓰기 시작하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호칭을 갖다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도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눈썹하게 좀안 되지만 안 하지만 아유 3 개월에 이 정도 그쵸, 안 했으면 네. <웃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뭐 먹고 싶고사 소통이 된다는 거고 그, 아니, 너랑 아니 이 정도서 네. 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만 너, 좀더너 먹고 싶을 때뭐 주세요라고 말만 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돼서 자기가 먹고 싶거나 그렇지. 뭐 그런 거에 한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래. 국더 주세요 뭐, 국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는 국물 더 주세요. 그래, 아. 뭐, 반찬 도 먹고 싶은데, 뭐, 김치가 없다. 그러면 김치 주세요. 그러니까. 뭐더 주세요.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맨 처음 했던 거에 생각을 해요. 3개월 전에 응, 애가 어느 정도. 3개월 치고. 전에는 응. 제가 응. 진호의 반행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응.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계속 진호야 주세요. 해야지. 진호야 주세요. 하면 그 주세요만. 줄 때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서 다니는 그, 거니까. 그, 그, 진호야한 번만 얘기해. 진호야한 번만 이, 얘기해. 이, 막, 그렇게 이, 얘기할 정도로 너무 주세요라든가. 네, 싫어, 네. 싫어? 싫어? 네, 그, 그지, 그지. 네, 네. 이게, 이게 너무 반영어가 너무 음, 많이 음,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는 대화가 네. 점점 점점 늘어날 거예요, 대화가. 그, 반영어가 응?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은 게 이제는 아예 들을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네. 주세요, 맞아. 주세요가 이제는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치료라면 반영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 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아이 변화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동생하고 노인모습 하는 변화. 동생이랑 놀 때는 그 전에는 거의 키크 동생이 <목소리> 오빠 뭐 이거 해 시강카위. 이러면 그냥 따라하는 수준. 아니 네. 그거를 그냥 수행하는 수준. 지시를 네. 하면. 네. 지가 봐서 안아요. 어. 안고 아 동생을 안아? 네 동생을 아. 이렇게 안고 누워서 어. 어. 이렇게 안고 얼굴을 봐요. 애정표현을 하는거나네 그래서 둘이 딱 눈이 와주치면 어. 이 딸내미는 막 웃어요. 어. 아 오빠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웃거든요. 딸내미가 어. 그러면 어. 같이 지, 웃어요. 친수 좋아하네. 네. 아어서 웃어요. 그리고 칭찬이 되게 어. 좋아요. 칭찬을 되게 너무 좋아해요. 칭찬을 이렇게 어. 그전에는 들, 볼 수가 없었던 게 어.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칭찬을 하면 음. 이게 할 때랑 안할 때랑 음. 되게 달라요. 음, 그래서 네. 동생이랑 놀면서 제가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 음. 효진아 위험에 들어서야지 하면 지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밀어요. 어. <웃음> 오빠 너도 사네 이제. 그전에는 동생이 계속 이렇게 어. 챙기고 어. 다니는 수준이었거든요. 음. 지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 그렇지, 그렇지. 진의호주 조금만 밀어잖아. 네. 그렇게노는 네. 것도 지가 네. 걸쳐요. 네. 네. 네. 이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같이 덮고 네. 이렇게 네. 뒤집어 쓰고 네. 지들끼리 막. 헤어, 헤어, 헤어. 기억! 목속 번어로 대화하면서 노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네. 네. 어, 이것도 잘노네 그렇지, 그렇지. 네. 이리 이런지는 몇 개만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진호가 사실, 치료를 시작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딴건다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네. 이가 지금 2학년 올라가고, 네. 2학년. 이제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9살이 치료를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9살 나오면은, 그, 그, 미국에서는 만7수 넘으면 변화가 잘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치료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고 했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감각적인 변화는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만들어 그러니까 눈 맞춤은 나이 먹어도 만들고 그 다음 호명만 눈맞춤을 만들어지니까 이제 아이가 이상호작용이좀진하한 거야 그런데 이제 꼭 알아야 될게어얘가 너무 오랫동안 자폐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아동이 점점, 점점 근접해가는 데는 오래 걸려. 오래 훨씬 아이고.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헉, 헉, 헉 좋아지는 애들이거든. 보통 요 정도 좋아졌으면 한 1년 정도는 정상범위로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진호 같은 경우는 좀더더 더 길게 봐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한 2년, 3년, 만이 정도까지 시어코? 생각을 해야 돼. 저는 아! 좀더 길게 가는 아! 것는아그 어간에 이제 <웃음> 어느 정도 <더> 좋아지는 <웃음> 네, 손들이 있을 거라고. 그, 저는 뭐 완벽하게 일반 애들이뭐 네. 네. 어느 정도를 견주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소전에 어느 의사소통 정도? 네. 그래서 엄마가 목표로 했던 거야? 네. 내가 한 네. 50% 이상 받던 거하니야거이 많이, 많이 네. 왔어요 네.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사람하고 의사소통 만이 해도 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의사소통하고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도 지금 진호 상태를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호 네. 네. 학급에 있는 애들이위해서 네. 진호가 네. 글을 써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떠나서 진호가 처음 시작한 게 단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시작을 해서 진호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한4 0개 정도는 4 0개 넘어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달 동안 진호가 정말 수용할 수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다 할 정도로 만들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호가 그한번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잘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바본 줄 알았지, 이게. 네. 엄마도 그랬지. 내가 맨날 이게 이런 애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지능이 좋다니까. 까한번한걸안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죠. 근데 음.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한번 기억을 했는데 다시 상대방 내가 이걸 아는데 왜, 왜 해야 돼? 고집이 그렇지. 좀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자폐 애들이 고지식한게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선생님이 퍼즐을 이렇게. 음. 그,느들을 하는 퍼즐을 음. 자원 모음으로내 음. 퍼즐을 갖다 놓으시고, 음. 진호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이렇게 글쓰기 연필로 쓸 음. 때, 진호는 그러면 이거 맞춰봐. 응. 음. 사과 맞춰봐. 그러면 음. 자원 가지다 스모음 가지다 아 해서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네. 저번에 학습상 들었을 때 많이 네. 좋아진 많이 건데.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학습상기도. 사과를 할 때, 음. 기억을 자원을 가지다가 음. 오랑아랑 붙여서 과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웃음>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연필로 자기 이름 쓸때진어는 음. 음. 사과, 뭐, 우유, 음. 뭐 이런 거에 한해서 글쓰기를 맞추는 걸 하는 거 너가 아는 단어에 이렇게 에이코 음, 용지 갖다 음, 놓고, 아, 너이제부 여기 있는 단어 맞춰봐.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그 너들 사원봉 갖다 놓고, 음. 시키면 지영과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음, 한, 좀, 어쨌든 시간이, 좀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야. 어쨌든, 그, 내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면, 이가 지금 좋아진 거에 비해서, 그, 얘가 짜증이나 신경질이 좀 늘어져 있는 게 엄마가 좀 힘들어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걱정... 아니,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내가 이런 얘기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애들이 100이면 한 99% 애들이 다 짜증신경질이나 이런 게늘어 느는 게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능숙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달을 못 하니까 지금 자기가 바라는 거 하고 사람들이 해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직, 그러면 애들이 능숙성, 사회적으로 능숙하이 아직 떨어지니까 표현이 짜증이나 신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회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짜증이 늘고 있다, 신경질이 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면 돼. 이 과정 몇달 거치고 나면 자기가 알게 돼. 알게 돼서, 아, 어떻게 짜증내는 게 자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 신경질 내는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자기가 의사표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 방법으로 넘어가기 시작이 돼 그래서 한몇 개월 있으면 짜증 신경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